18일에 방송된 kbs1tv 내눈에 콩깍지 34회에서는 더 가까워진 장경준 과 이영희 사이를 질투하는 김혜미 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김혜미는 김미리네를 봐줘서 고마웠다는 이영희에게 나도 나름 재밌었다며 근데 김미리네가 아주 똑똑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6살짜리가 구구단을 이해를 하고 외우더라며 우리 김미리네 잘 키우려면 정직원이 돼야 할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원이 되려면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라며 장경준을 넘보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후 방으로 들어온 이영희는 장경준이 준 꽃을 바라보며 전남편 사진을 향해 오늘 직장 동료가 준 꽃이다 라며 근데 그 사람 자꾸 오빠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하며 심란해 했습니다. 이날 김혜미는 상비실에서 인턴 경합 연습을 하고 있는 장경준과 이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어 김혜미는 자려 내 자리 가져다 놓으라는데 왜 아직이에요? 라며 인턴 경합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한 거예요. 라고 이영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를 본 장경준이 이영희의 편을 들려고 하자 김혜미는 지금 인턴들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주고 있는 거안 보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김혜미는 출근 카드 찍고부터 퇴근 찍을 때까지 이영희 씨 태도 하나하나가 인턴 심사 점수에 반영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장경준 씨도 마찬가지고요 라며 경고했습니다. 이영희가 자리를 뜨자 장경준은 나도 임대리님이나 허선배가 준 일도 까먹고 늦게 준 적도 많아 라고 말했고 이에 김혜미는 그래서 같이 주해졌잖아 라고 쌀쌀 맞게 말했습니다. 이후 이영희는 옥상에서 장세준과 마주쳤습니다. 장세준은 이날 인턴으로 애를 쓰는 이영희에게 이영희 씨는 거꾸로 해도 이영희 씨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 같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장세준은 늘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영희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해야 회사 생활이 평안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한편 인턴 경합이 신경 쓰이는 부사장 차윤희는 임대리에게 해줘야 할 일이 있다며 자신의 방으로 몰래 불렀습니다. 이를 장경준이 목격하며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장경준은 결국 코피를 흘렸고 이에 놀란 이영희가 옆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김혜민은 오빠가 그럴수록 난 이영희씨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며 이영희를 부릅니다. 김혜미는 이영희 씨가 애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제발 처신 좀 똑바로 합시다. 우리 라며 이영희에게 가시도친 말을 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